가드 한번 해보세요. 가드. 가드 한번 해보세요. 아 깔끔하죠 이제. <웃음> 아짱무신는데 들어가자고. 아 그래서 다크서울 원 10주년인데 뭐안 주냐고? 뭐 예를 들어서 리메이크라든가 뭐 그런 거 없나? <웃음> <웃음> 뇌절하네 저희 집 강아지가 눌렀습니다. 그래요. 강아지가 그럴 수 있어. 하지만 너가 그러면 안 되지. 잘 가고. <웃음> 자, 자, 오늘 331주차 대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. 포스? 그러게. 진짜 앵간한 사람들은 포스 다 들고 다니네. 내가 하도, 하도 짓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<웃음> 평소에 여러분들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, 나한테 온갖 짓거리를 배워도 뭐 상관은 없는데,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. <웃음> 친한 사람이나 핵쟁이들한테 그래도 되는데, 그런 게 있죠. 아니, 언제 왔다고 바로 침입을 하냐. 야, 이 사람들 진짜 좀곱았나 이렇게 빨리 침입하는 거야? 나는 이렇게까지 침입을 못하겠던데 <웃음> 아, 맞아. 저 요즘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게 느껴지는 게 방송 안할 때도 닥소를 몇번켜는게는데 트롤링을 하거든요, 제가. 침입 들어오는 사람 족족 다 트롤링을 하는데 친추가 안 날라오는 거예요. 원래는 엥간하면 날라오는데 안 날라오는 거야. 내가 살펴보니까 친추가 꽉차 있는 거야. <웃음> 가끔 이게 도움이 되네 난 친척 꽉 차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가끔 이게 도움이 되는구만 이거 진행 정도 유지시키려면은 세이브 파일만 옮기면 돼요 위치랑 저장된 곳으로 박서3의 단점 클라우드 지원이 안돼 그 원투는 지원되지 않나요? 자 원투 지원되지 않나? 에이 엘덴 링은 클라우드 지원 해주겠지 에이 설마 사실 엘덴 링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? 그저 우리들의 망상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을까? 트레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엘덴 링을 발표한 게 아니었을까? 망상항 역시 그거죠 그거 강철신제 촉촉해질 수 있거든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자 야 안녕하세요 그. 그, 격심한 발언 은나 그거 생각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맥슨게임 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전파를 했었는데 친구가 어디 좀 가재요? 같이 페스티벌인가 뭔가 하는 거 가재 밖에도 잘안 나가는데 좀 밖에 나가서 광합성 좀 해야지 해가지고 갔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. 페스티벌 가서 뭔가 안개가 보이더라고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<웃음> 뭔가 있더라고 보니까.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안 가기로 했어요. 그런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. 사실 가서 얻은 게 없죠. 그리고 솔직히 게임 행사 가서 뭐볼거 없더라고. 진짜 내 최악의 하루였어. 그때 가서. 불쾌감만 들었어 가서 내가 의자를 안 앉았어요 그냥 문 근처 맨 뒤에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냥 일단 왔으니까 보긴 해야 되잖아 내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? 아이디 처음보는데 아예 전혀? 처음보는데? 아! 좀 치는데? 음저 <웃음> 음, 친구 저 친구 자신의 미래를 직감했나? 어? 그 녀석 좀 강할 텐데 괜찮아 나.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썰어버리네 그러게 오늘 백 명이 많네 어쩌다가 자동사냥 각이냐? 그런데 백명 갑옷 상태가 좀 수상하긴 한데 백명 믿어도 되겠지? 겁나 수상하긴 한데 그 와중에 한명 죽어 한명 죽었네? 인생은 고통이야 아, 아 아우 씨넌 너무 설쳤어 너 어딨어 넌 너무 설쳤어 다음에 만날 땐 저기다? 그럼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지 너도 죽어 이봐. 대신 <웃음> 잘해라. 100명 다 어디 갔냐고요? 그런 게 있었지. <웃음>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? 그런 게 있었지. 암. 아. 잠지오잉오잉 오잉? <웃음> 안 보여, 안 보여. 잠깐만. 아우, 이 시간 되니까 졸립네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아까 로스릭 전에 했을 때좀눈 깜빡깜빡 좀 감으면서 했어요. 졸려가지고. 아, 이 시간 되면 졸리더라고. 잠깐만, 세수 좀 하고 올게요. 헛! 헛! 아! 이놈을 추격해주마. 아, 어, 이 자식. 잠깐만. 아, 줄여. 여긴 너무 시끄러워. 여기는 소리를 안 줄이면은 귀청 떨어질 것 같아요. 귀가 너무 아파. 가뜩이나 요즘 편집하느라고 귀 혹사시키는데 <웃음> 귀가 맨날 아파. 오늘밤 누나를 갓겠어. 락! 더럽게 <웃음> 아프네. 화났나봐. 임자인다봐요. 화났네. 응? 뭐야? <웃음> 아니 뭐야 언제 왔어? 나 온지도 몰랐네? 진짜 엉망티네 어? 그거 컨셉 해볼까? 침입해가지고 한대 때리고 자살하는 거야 미쳤어? 그냥 내버려둬 <웃음> 아내 아, 거라고? 저작권료 주면 돼요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죽어도 무조건 방패와 웃끼는 내놓지 맙시다 이걸도룩타오가야 <웃음> 내가 이래야 이래야 방송할 만 나지 <웃음> 이거 포즈를 어떻게 할까? 야 이씨 더 하지마 그거 야 하지마 차라리 그냥 방어를 하자 방어가 제일 낫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가다 한번 해보세요 가다가다 한번 해보세요 아 깔끔하죠 이제 <웃음> 아 짱무신는데 우리 중에 뭔가 스파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들어가자고 어이 어이 잠깐 너 도인이네 <웃음> 아니 뭐 어차피 시청자가 나온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같이 즐겨보자고 가자 이제 어야 묻어 묻어, 묻어. <웃음> <웃음> 와 겁나 무섭다 어서 오라를 받아라 근데 이거 용사냥꾼 가보 성능 확실하긴 하다 원래 복장이었으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지는데 대박인데 3명이 맞으면 은 3명이 달려들어 <웃음> 싸움이다 <싸웁니다. 웃음> 줬어요? 이거 진짜 바가 바로 막아버리네 회복들 어서 투항하라. 투항하십시오. 투항하세요 빨리.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 일단은 교창으로 나와주신 시청자분 같이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우리 같이 즐겼던 사람들도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거잖아. 그거잖아. <웃음> 경직이 부족하 부족하면은 무력이 부족했나 생각을 해봅시다. 이거잖아. <웃음> 경직이 부족하면은 무력이 좀 부족했나 생각을 해봅시다. 딱 그거네.